생강 생강청으로 만든 생강차입니다. 고춧 <목소리도> 음. 좋아요. 이건 제가 전에 봤건데 생강이 그런 건 다른 건지 입자가 굉장히 굵어요. 섬유질도 많고. Okay. <laughs>